이번 역은 동굴릉 동굴릉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e stop is Donggureung. Donggureung. The station number is 806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